GX. GX를 시원할 건데, GX를 네. 키어가면이 그러면... G 프라임 는 G 프 X는? 얘는, X G X는? 나누면 얘 X는? G 프 X는? G X는? 네. <웃음> <이> G 프라임 X는? G 프라임 X는? G 는 G X는? X는? G 프라는